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 넘쳐나고 있다. 묻지마 투자자들, 여기가 지옥이다. 건설사 줄도산 예고하지만 해법은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면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561호로 전달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고 전달 3678호에 이어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6552호로 전달 5227호 대비 25.3% 증가했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한 미분양 주택은 1만 11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2만 5254호의 40.5%를 차지하면서 전달 8,995호, 41.4%의 2개월 연속해 40%대를 지속했다. 다만 중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구는 123호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경북은 1,137호로 전달 1 1 8 4억 대비 4.0% 감소했다. 2월 주택 거래량은 대구는 1,324호로 전달 1,237호 대비 7.0%가 경북은 3,057호로 전달 2,814호 대비 8.6%가 각각 증가했다. 더 주택 인허가 실적은 대구는 527호로 지난해 같은 달 1,435호 대비 63.3%가 경북은 640호로 지난해 같은 달 1,333호 대비 52.0%가 각각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 마이너스 9.3%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2월 아파트 등 공공주택 분양 실적을 보면 대구는 1303으로 지난해 같은 달 1294호 대비 0.7% 증가했고 경북은 761호로 지난해 같은 달 1614호 대비 52.9% 감소했다. 경북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가 악화로 공동주택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서울에다 집을 장만하고 지역에선 전세로 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소유하는 주택이 관내에 없는 지역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6,552세대이다. 1월 말 기준 5,227세대보다 1,325세대가 늘어났다. 시금별 미분양 아파트는 포항시 3,240포함 경제자의 구역 2,278세대 포함. 경주시 1770, 김천시 789, 구미시 323, 안동시 190, 영천시 80, 문경시 47, 청도군 40, 경산시 30세대이다. 특히 지난 2019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항융합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 펜타시티 내의 공동주택계획고수를 최초 5 8 9에서4 4 5 6으로변경허가한 영향으로 포항시의 미분양 물량은 경북 전체의 절반 펜타시티는 3 5를 차지했다. 도의 기초단체장 중 수도권 등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전세 사례를 하는 있는 지자체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45 2022년도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상북도에 따르면 지역구 이외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기초단체장은 10여 명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포항시의 이강덕시장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19억 6 1 0 0만원과 분양권 4억 5,898만원, 임차권 보증금 10억을 보유하고 포항에선 전세보증금 2억 천만 원과 붙인 소유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1천만 원을 신고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주시의 준화경 시장도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시가격 22억 2천8백만 원, 포항산가 대구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보유하고 경주엔 보유주택 없이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영천시 최기문 시장은 서울 종로구 아파트 53억 원와 영천에선 아파트 보증금 300만 원과 모친 소유 단독주택 5천8백90만 원을 신고했다. 문경시 고윤환 시장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2억 9천만원와 상가를, 서울에는 오피스텔 두 채와 근린생활시설을, 문경시에는 아파트 9천8 0만원을 신고했다. 안동시 권영세 시장은 경기 안양시 4억 9,700만원와 안동시 1억 9,600만원의 아파트 각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경산시의 아파트 2억 1,8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구미에선 임차보증금 3억 3천만원을 신고했다. 의성군 김주수 군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 1 1억 원과 관내의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신고했고 청성군 윤경희 군수는 포항시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억 1 9 0만원과 관내에는 모친 소유 단독주택 1억 4,400만원이 있다. 영양군 오도천 군수는 대구 북구 2억 3 1 0 0만원과 영양군 1억 6천만원의 아파트 각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영덕군 이희진 군수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3억 8 5 0 0만원과 관내에 상속받은 단독주택 2,110만원을 신고했다. 단체장들은. 부양중인 자녀를 위한 주택이다. 와, 부모님 주택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는 대답이 대부분이고, 개인정보에 해당돼 답변해줄 수 없다. 고 말하기도 했다.